도서관 e 내해 something 로따라 d s a e s u e t is <웃음> 샀는데 무고를 가지고 서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? 여기서 앞으로 그렇지 여기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미안하고 머 머리를 머리를 물려야 돼. <웃음> 안녕하세요. 매주 아, 어. 금요일마다 아. 주보독서일을 하고 있는데. 아 아, 아, 오늘은, 그러니까 자료실에 있다가. w a e g o 와윙나 이렇게 문문도 있고. 지역 향토 자료도 있고. 그래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자료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두는 곳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면 지도를 보고 어휘를 모르면 사전을 찾은 곳이지. 내 오면. 네, 왠지 안에 어와서왠 스토디 그룹별로 얘기도 할수 있고 이제 간단 아, 네. <목소리도>